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를 걸어다니냐 보면요 공사 중인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리랑카가 25년간 내전이 있었는데 이게 2009년에 종전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쟁으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규제가 최근에서야 풀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높은 빌딩들이 많이 올라서고 있다고 해요 망했다 비 온다 어씨 적어도 저기까진 가야겠 얘가 워터프루프가 잘 되나? 일단 가봅시다 엄청 시원해 그 아래 푸드코트가 있고 되게 브랜드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아직 4,5층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위로 엄청 높게 짓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기차를 타고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제 숙소에 있는 곳까지 기차가 한두 정거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한번 타보려고요 기차가 툭툭보다 훨씬 싸거든요 기차가 20 루피인가? 그래가지고 러블러. 러블 a 러블 n 러블러. 러블러. 러도 <웃음> 아 두.. 아 근데 확실히 좋다 한정거장 밖에 안오긴했는데난저 안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는지 모르겠어 사실 티켓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걸 도장 찍어서 줘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티켓이지 티켓 검사 못해 좀 장기적으로 길게 가는 사람한테만 티켓 검사할 수 있지 이렇게 한두정거장 오는 사람은 사실 안사도 탈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저기 그냥 레일로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응 보이죠 티켓만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저는 신높이니까 사봤습니다 아, 재밌다 근데 이거 일단 시원해 뭐 오히려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 것 같아. 아. 어... 음. 여러분, 제가 습도에 약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때 나고야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가 여름 되면은 정말 엄마무시해요 더위가. 근데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더운 것보다도 습도가 미친 듯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알죠? 하루에 사, 샤워 다섯 번씩 해도 찝찝하고 힘 빠지고 막 그런 더위예요. 근데 제가 더위나 추위에는 뭐 그렇게 막 민감하거나 예민한 성격은 아닌데, 습도에 정말 민감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스리랑카로 오고 나서 굉장히 집에 일찍 들어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어, 힘이 없어요. 뭔가 를 조금만 해도 차, 체력이 너무 빨리 달다 보니까 하루 동안 뭘할 수가 없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뭐 적어도 바람이나 이런 게 시원하기라도 하면은 뭘 하겠는데 일단 방에도 에어컨도 없고 막이렇다 보니까 빨리 집가서 씻고 싶고 막 이래요 지금는 이제 좀 샤워할 것 같아 할것 같아가 아니지 샤워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막 뇌가 회전이 안 되기 시작해요 제 습도가 높아지면은 지금 딱그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아니 너무 습해 오늘 기록 끝! 그럼 내일 봐요